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히 다른 영화 게임을 보는 것 같아요 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3가 끝나고 반반의 유치원 챕터4 트레일러 영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바로 보러 갈까요? 먹여기님 영상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렛츠 기릿. 자 영상 시작합니다 오이 캐릭터 그 캐릭터 아닌가요? 챕터3 끝나면서 나왔던 몬스터죠 오! 이 캐릭터도 새로운 몬스터인데? 오! 약간 공룡을 닮았습니다 이번에 카멜레온과 거북이가 나타나면서 약간 공룡의 모습, 동물의 모습이 많이 나왔죠 자, 나 지금 분석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야, 나이 캐릭터가 너무 궁금해 반반 섞인 게 확실하죠, 이 친구도? 그 거북이랑 카멜레온처럼 이야, 약간 우와! 엘리베이터가 몇백 개가 있습니다. 오... 저 봐요. 글자들이 벽면에 계속 적혀있죠. 문들은 더 많이 생겨났고요. 아... 그렇네... 공간도 반반 나눠져 있네요. 진짜 반반의 유치원이네. 여, 엘리베이터가 다 어디로 이동하려고... 이 많았던 문...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야 근데 너무 세계관이 너무 확장됐어요. 이번 3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이 떡밥들을 뭐에서 풀어줄 수 있을까? 야, 약간 식물 관련된 어, 몬스터인 것 같아요. 버격이님 영상도 많은... 수측들이 성공을 했었죠 진짜 공식 게임에서 이어진 것도 있었고 야, 이야... 이번 이제 챕터 4가 또 팬메이드로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어 이거 풍선 인형이잖아 야 몬스터들 왜 이렇게 많아 허, 우와 엄청 많이 등장했네요 이번에 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해볼까요? 불빛이 사라질 때, 약간 희망이 사라졌을 때를 말하는 것 같죠? 아니면 어두워졌을 때 어두워졌을 때이 친구가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꽃을 입은 것 같아요, 이 몬스터가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번 주제가 토드스터와 저 친구가 나오는 주제 같아요 아무것도 밝게 빛나는 게 없다고 하네요 자꾸 자 여러분도 보면 아시겠지만 몬스터의 색깔이 보라색과 녹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방도 역시 생김새와 똑같이 나눠져 있어요 문 색깔도 반반이고 벽지 색깔도 반반이에요 누가 이제 여기 있는지 궁금해 하라는데 과연 와이 친구 약간 톨빅터는좀 비슷한 몬스터일 것 같아요 와 여기서부터 새롭게 등장한 친구들이 누구냐 저 오른쪽에 보면 우르르 뒤에 파란색 매개인 공룡 같은게 서있고 그리고 이 친구 이 식물 모습을 한 친구 뒤에 빨간색 문어 같은 친구들이 있고 리블러, 톨빅터, 티먼터는 다 등장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와 너무 많이 등장했습니다 코치 피클즈 뒤에 있는 저 오랑우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와저 친구가 아직 안나왔네요 지금 안나온 친구들만 4명입니다 솔직히 팬메이드 스토리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 빨리 다음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빌라필라님의 영상인데요 어 이거 너무 진짜 같다 챕터4의 티저 영상을 좀실사한 느낌이에요 이게 아마 토드스터의 배지죠? 진짜 보안관의 그 집이 느껴지네요. 야, 약간 서부 느낌? 야, 보안관의 모자가 의자에 놓여 있고요. 야, 진짜 서부네 사막이 나오네. 야, 진짜 서부를 배경으로 했네요. 보안관이 이제 나오니까 사막이 아마 등장할 거예요. 스팅어 플린이 아주 거대하게 등장을 했고, 야, 야, 이제 드디어. 호데스터가 나옵니다. 이 친구가 좀 악당일 것 같아요. 아군일줄 알았는데 여 서구에서 지하철을 타고 옆에서 우르르가 지나갑니다. 오, 자신의 뱃살을 보며 걱정을 하는 호데스터 아, 뭐야? 관역의 반반 정보도시 우르르가 얘네들로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건가? 와, 어, 도대체 아군일지 적군일지 궁금하네요. 이 기반용 같지 않아요? 아, 맞네. 오! 하수구에서 악마 반반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사이는 적군인가? 약간 서로? 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죠? 오, 팬케이크 위에 이제 캥거루와 반반이 귀엽게 매달리고 있죠, 드러내. 자꾸 자신의 뱃살을 쳐다보는 토드스터 자 맛있게 점심을 먹는 내용인가요? 이게 뭐죠? 오! 반반이 여러 명으로? 야 이분의 세계관은 어떤거야? 근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히 다른 영화 게임을 보는 것 같아요 오오! 야 뭐야 토드스토가 악마버전이 됐어요 야 반반의 악마버전 말고 또토드스토 악마버전이 나오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야 진짜 기다려지네요 어,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파피플레이게임님의 영상인데요 그 마지막에 등장했던 거북이 괴물을 직접 플레이하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서 오 거북이야 이 왼쪽이 거북이 오른 아 왼쪽이 카멜레온 오른쪽이 거북이죠? 여혓바닥을 내미는 것까지 플레이를 직접 합니다. 오혓바닥이또 날라오죠? 오 왼쪽을 누르면 혓바닥 발사 오른쪽을 누르면 이제 그 물풍선 침을 발사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얘는 생긴게 진짜 기괴하게 생겼어 오또 혓바닥 날라옵니다 오 CCTV까지 볼수 있네 이야 잘 만들었다 저자 이번에 주인공이 있는 쪽으로 발사를 해볼게요 물풍선 발사 갔다 우와 그, 더럽게 침을 발사하네요. 여러분, 절대,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 밖에서. 어? 자, 혓바닥 발사. 허 <웃음> 우와, 이 CCTV까지 나와있네.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 어떻게 만드시는 걸까요? 야, 물풍선 발사. 진짜, 온 곳에 침이 다 흩어집니다. 왜 딜어? 자, 혓바닥도 발사합니다. 야, 이거 근데 진짜 신기하다. 잘 만들었다. 자, 이거. 제가 이거 직접 플레이할 때 진짜 열이 너무 받았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완전 피지컬게임 됐어, 이거. 근데 그게 또 반복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 드디어 쓰러뜨렸습니다 야... 거북이 보스가 되어서 게임 플레이하는 장면 굉장히 잘 봤고요. 와...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재밌게 잘 봤고요. 포드스토가 악마 버전으로 변하는 모습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 편이 너무 기다려지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